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종빈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대부분이 정국진님이 하신 방송 내용이 궁금해서 또는 보고 나서 뭐 요약이나 리뷰를 보려고 보시는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국진님께서 어떤 말들을 했는지 그냥 시간차순으로 얘기를 하면서 제 생각도 조금씩 곁들여서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정국진 님도 머니게임에 참가하려고 지원을 하셨다고 해요 근데 떨어졌다고 합니다 떨어진 입장에서 이제 머니게임을 리뷰를 해주셨는데 일단 육지단 님에 대해서 첫날 서른 일곱 개를왜 샀을까? 돈이 급한 거 봤나? 돈이 급한데 머니게임 원작도 안 봤나? 술 얘기는 왜 하는 걸까? 돈한 푼이라도 아껴야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간단하죠? 육지단 님은 돈이 안 급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육지담 님이 다른데 나와서 인터뷰 한 거에서도 본인이 뭐 어떻게 지내고 있고 어디에 나오고 뭐 앨범 소식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알릴 겸 해서 출연했다고 했습니다 돈이 급한 게 아닌 거죠 그리고 정국진 님께서 공혁준 님이 정보를 산 거에 대해서는 정말 잘한 거다 센스 있었다 근데 저거를 사람들은 왜 뭐라 했을까 이해가 안 된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사실 같은 이유죠 거기 참가한 사람들 대부분이 돈이 별로 안 급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 내가 어떻게 해서든 이겨서 많이 가져가야지가 아니라 적당히 해서 우리 그냥 동등하게 가져가자 이런 전략을 세웠던 거죠. 돈이 간절했으면 애초에 그런 계획을 안 세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셨을 저 또한 가장 궁금했던 집단 퇴소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일단 그 저희가 봤던 오화 싸우는 장면에서 여자 참가자들이 머니게임 세트장을 뛰쳐나왔대요. 그리고선 제작진들한테 짐을 달라고 요구를 하고 택시를 탄 다음에 파주에 있는 파이님의 집으로 같이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뭐 랍스타도 먹고 샤워도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뭐 그런 걸 먹었다고 정국진 님은 얘기를 했어요 거기서 여자 참가자들이 이제 제작진을 호출했대요 그래서 진용진 님이랑 머리게임 제작자 대표님이 거기 갔대요 그래서 진용진 님이랑 그 대표님께서 여자 팀한테 사과를 하고 공혁준 님까지 불러서 사과를 하라고 해서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듣다가 좀 어이가 없어서 실소가 나왔는데 무릎을 꿇으라고 했대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아니 왜 무릎을 꿇어야 되죠? 공혁준님은 그냥 게임을 했을 뿐인데 왜 무릎을 꿇어야 되나요? 정보를 산 거는 그냥 게임을 잘 하기 위해서 산 거예요. 그 정의롭게 다 같이 나눠가지자는 본인들 생각이고 돈안 급한 다신네들 생각이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자팀들이 뭔가 갑질을 했다라는 게 눈에 보이죠. 본인들이 아 이건 지금 게임이 너무 더러졌다더 이상 진행 안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해서 집단 퇴수를 했으면 사과를 받지 말고 아니 사과를 받더라도 게임에 다시 참가하지 말든가 이랬어야지. 그렇게 불러서 무릎 꿇으라고 사과받고 다시 참가한 거는 집단 퇴소를 무기로 쓴 격이죠 결국에는. 그러면서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라니. 이게 좀 무슨 말인가요? 라면을 먹고 왜 살쪘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거랑 별로 다를 게 없는 말이죠. 이 부분에서 제작진이랑 여자 측이 의견이 갈리는 부분은 제작진은 여자 쪽에서 뭔가 다시 참가하고 싶은 의도를 내비쳤다고 했고 여자 측은 제작진의 권유로 인해서 다시 참가하게 됐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 부분은 아직은 명확하게 밝혀진 부분은 아니라고 합니다 정국진님도 최대한 객관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작진도 뭔가 룰대로 게임을 그대로 끝냈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한 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제작진도 미흡했다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처가 좀 아쉬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어쨌든 간에 정국진 님은 섭외하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제작진이 의도한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좀 끌어가려면 어느 정도 섭외는 필요하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은 좀 반대합니다 애초에 돈이 간절한 사람들만 모았다 라고 공지를 했고 공지를 떠나서 이런 게임은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모아야 좀 게임이 게임대로 흘러가거든요 육지담 님 파이 님 이런 분들이 돈이 급했으면 뭐 그렇게 37개 구매하고 아 그냥 엿갔네 이러고서 그냥 집단 퇴소해 이러고 나갔을까요 정국진 님도 얘기하셨잖아요 아 나는 빚이 있는데 나 같으면 그런 상황에서 욕먹었다고 집단 퇴소 못해 돈이 급해서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섭외부터가 좀 저는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간절한 사람들 신청을 받고 뽑았어야 됐다 그리고선 정국진님은 파이님께서 도대체 뭐가 억울하냐 거기서 뭔가 본인이 뭔가 내로남부라고 게임이 끝난 후에도 시청자와 싸우고 이런 것들은 본인이 다 자초한 일인데 왜 그게 억울하냐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맞는 말이에요 본인이 다 자초한 욕먹는 행동들이죠 근데... 섭외 과정에서 어떤 딜이 있었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파이님이 섭외됐다는 가정하에 제작진이 이런 식으로 좀 행동을 해주세요 약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보다가 진짜 안 걸려가지고 막 오늘 내일 하게끔 그런 행동들을 보여주세요 라고 섭외 과정에서 만약에 딜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대신 욕안먹게 편집은 잘해드릴게요 라는 말을 한 녹취가 그 부분이라면 제작진도 욕을 먹을 수 있겠죠. 그리고 정국진님이 대본이 없다는 거는 다들 이제 아시죠? 라고 했는데 저는 몰랐거든요. 근데 대본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행동 지시는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 왜냐면 은 원하는 그림을 위해서 섭외를 할수 있을 정도면 좀 이런 식으로 좀 행동을 해주세요 이런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좀더 지켜봐야지 밝혀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충격적인데 5화에서 전기님이 정신과 약 아꼈으면 100만원을 아꼈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런 전기님이 하는 욕들이 그 장면에서 했던 말이 아니래요 이거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파인님인가 여자측에선가 뭔가 본인들이 너무 나쁘게 욕한 것만 나갈 것 같으니까 그 욕한 부분을 거기다가 편집해서 넣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전. 그렇게 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아니라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어쨌든 근데 이런 식으로 편집에까지 개입해놓고선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라니 이거는 지금 대중들은 모르기 때문에 난 잘못한 게 없다라고 방구 껴놓고 모른 척하고 있는 거나 다를 게 없죠 심지어 그 방구 냄새는 너무 구린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서 정국진 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파이님을 보면 계속 악수를 두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다 본인이 무슨 칼을 들고 어떻게 휘두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정도의 무기를 갖고 있는데 도대체 뭘 갖고 있길래 가질 것도 없을 텐데 왜 그렇게 자꾸 악수를 두고 싸우려고 드냐 그냥 사과하고 끝내라 그런 의도에서 이 방송을 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파이님은 약간 자존심이 되게 세고 지는 걸 되게 싫어하는 성격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정국진님이나 뭐 진용진 제작자 측에서 갖고 있는 무기를 다 이렇게 보여주면 파이님께서 어차피 먹으려고 욕, 너도 욕먹어라 이러고선 뭔가 더 행동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이걸 보고선 알았어 그만할게 이럴 것같진 않아요 제 생각에 여성분들이 집단 퇴소를 한 것까지는 또 알겠어요 뭐 그것도 본인의 의지니까 선택사항이니까 근데 가서 제작진이랑 공협주님을 불러서 무릎 꿇게 하고 사과를 받고 다시 참가하는 이 부분에서만 몇 개의 잘못이 있고 그리고 편집에도 개입을 했죠. 이 부분도 상당한 잘못이에요. 그리고 파이님이 욕을 먹는 건뭐 게임 룰, 뭐 집단 태소그 자체로 욕을 먹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그리고 게임이 끝난 후 본인이 보여줬던 태도, 처세, 인성 이런 부분들에서 욕을 먹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억울할 게 없어요. 근데 이게 억울하려면 그런 비호감 짓 아니면 은뭐 인성이 좀 파탄된 것 같은 모습 아니면 고집이 너무 세서 사과를 절대 안하고 이기려고 드는 모습들을 제작진이 요청했다 그래서 난 거절할 수 없었고 그대로 해준 거다 그래서 비호감적인 모습이 나왔대 이러면 본인이 억울할 수 있지 근데 억울할 수 없어요 본인은 지금 그거는 그냥 본인이 보여준 모습이잖아요 파이님께서는 좀 구분을 하실 줄 알아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욕을 먹는 거에 대해서는 아쉬워해야지, 후회를 하고 아쉬워해야지 억울해할 거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이님, 정기님이 본인을 좀 세탁해 주려고 남자분들이랑 같이 가서 리뷰 방송을 했잖아요. 그때 정기님이 뭐 미안하다, 뭐 잘못했다 생각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는 진짜 정기님이 다 잘못해서 사과를 한게 아니라 그냥 좋게 풀기 에 아예 나도 미안해. 나도 잘못했어.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파이님은 그 사과를 본인의 떳떳함, 본인의 무결함, 이런 거를 증명하는 용도로 쓰려고 하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예요 보는 사람은 다 알거든요 맥락적으로 그런 사과가 아니라는 거를 그러니까 사과를 할 거면 그냥 사과를 하고 인정할 건 인정을 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왔어요 아니 개 빡치는 게 지금 영상 다 찍고 올리려고 했더니 또 하나가 터졌어요 진짜 파이님은 뭐 파도 파도 뭐 계속 나와 피지도 아니고 아니 그 녹취 있었잖아요 편집 치대는 잘 해드릴 거예요 라는 게 저는 아 이게 제작진이 섭외 과정에서 좀이 악역을 자처해 달라 이런 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전혀 아니었네요 지금 정기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악플을 받을 것 같으니까 편집 잘 해주겠다 그냥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거를 저렇게 뭔가 자기 유리하게 그 부분만 잘라서 저렇게 녹취를 올린 거였대요 아참 대단합니다 그리고 정기님 방송에서 보니까 정기님이 파인님 리뷰를 보고 너무 화나가지고 안되겠다 나도 이거 뭔가 좀 방송을 해야겠다 라고 했는데 공혁주님이 안 된다. 파이 좀 살려줘야 된다. 우리가 같이 니가를 일단 빼고 같이 이렇게 합방하러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었나봐요. 그래서 그렇게 7화 리뷰를 같이 하게 된 거예요. 살려주기 위해서. 혁주님이 좀 인심을 쓴 거죠. 근데 파이님은 니가를 빼고 하자라는 그 말을 녹취를 해가지고 니가를한테 들려줘요. 공혁주님이랑 이간질 시키려고. 그리고서 또 전기님 묻어버리려고 하고 이상한 녹취 가지고. 아, 이분은 지금 좀 너무 안하무인인 것 같아요. 이건 아니지.